보이고 들리고 귀에다 장난을 치면서 막 얘기를 막 하거나 이렇게 얘기한 거죠. 음. 그냥 그랬다. 야 근데 야, 이러다 야 이제 듣는 거 같아. 들어 들어 들어. 듣니? 이렇게. 거의 야너 들어니까 향빨리타는거 보게. 음. 안녕하세요. 또치아마이크또치입니다아 오늘은 제가 서울까지 오게 됐어요. 지금 모신 사연자분은 열네 살부터 어, 지금 현재까지 귀신의 장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한 여자분인데 와또좀 외모가 조금 예, 출중하네. 아, 예. 띄워준 게 좋단다. 에자 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예. 그 혹시 본인 소개, 간단하게? 저는 일단 년전전터터열히히준하하게 네. 네. 시청을 하고 있는 상에입니다 아, 네. 닉네임도 <웃음> 상콤한네한번 <상큼이네. 웃음> 네, 사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공한사연서한1 지금은 또마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해야 될것 같아요. 아까 그러니까 제가 보통 초등학교 때 그런 데를 많이 가잖아요. 수련회. 네. 음. 근데 제 사촌 동생이 동남내긴 사촌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. 근데 그 동생이 수련회를 가서 없어졌었대요. 잠깐. 한몇 그러니까 음. 시간 정도 음. 그랬는데 원래 굉장히 그냥 음. 밝은 친구였어요. 갔다 오고 나서부터 약간 행동이 조금 음. 패층도 아닌 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식으로 약간 행동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큰 아빠 내외분이 이혼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희 근데 뭐 다른 친척분들이나 가족분들은 이제 애기가 많이 이제 어린 나이에 충격을 받아 저러는가 보다라고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겼는데 어느 날그 친구가 유서 한장 없이 갑자기 아파트에서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전에 듣게 됐어요. 그렇게 그 친구를 보내고 그 친구를 보내고 나서 괜찮았는데 그때부터 그날 이후로 갑자기 제가 몸이 아파요. 아프기 며칠 전에는 꿈을 같은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. 계속 꼬마애가 엄마 엄마 제가 꼭 꼬마를 부르는데 그 꼬마가 항상 뒤를 도는 순간 깨는 거죠. 그러고 있다가 제가 아프기 시작해 몸이. 그래서 며칠을 학교... 조퇴를 계속했어요. 며칠을. 어느 날 이제 조퇴를 하고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그때 가위라는 걸 처음 눌려봤어요 그때 처음. 근데 그때는 이제 머릿속 안에서만 막 들리는 목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. 음. 그런 소리 같은 것만 들리기 시작했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친구 따라 네, 교회 많이 가잖아요. <웃음> 그래서,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도 외우고 그때부터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때부터. 죽이 너무 고있는데 소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점점 무시를 하면 할수록 되게 심해지는 거죠. 이제는 그걸 넘어서 보이고 들리고 귀에다 장난을 치면서 막 얘기를 막 하거나 귀신이 보였다면 혹시 어떻게 생겼던 그냥 한 번은 천장 그 모서리 에어컨+ 모서, 에어컨 있어요. 네. 구석에 보통 에어컨 있잖아요. 거기서부터 이제 상반신만 해서. 그냥 멀쩡한 얼굴이에요 사람 얼굴 그냥 사람 얼굴인데 상반신만 기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제 위로 오, 하체는 없고요? 하체는 없고요 그러면서 막 네가 죽였지! 막 이런 소리 지르면 갑자기 몸이 떨어지제몸 위로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가위 완전 움직일 수도 없는, 와, 없는. 그것도 심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그냥 약과였던 거죠 이제 가위를 누리면막 풀려고 막 손가락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. 근데 그 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아프겠어요. 사람이 익숙해지다 보면 좀 무시하게 되잖아요. 그런데 막 귀에서 뭐라고 하든 눈에서 막닫 따다 막, 막, 막 하든 그래도 무시하려고 해봤는데 무시하려고 하기 시작하니까 아프게 하더라고요.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막 흐, 흐, 이런 이렇게 해야 탈수 있을 정도로 짓눌리는. 음. 그거 같은 느낌 으로막 안에 막손 같은 걸막 넣어서 막 내장을 막, 막 쥐어 짜는 것 같은 그런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당해서 20살이 지나고 난 다음이었는데 술 없으면 못 사는 거죠 술 없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잘아수 20살 살. 바로 넘어서요? 20살 또... 바로 넘어서부터는 정도가 많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술 없으면 일단은 잠을 못 자고 껌껌하면 잠을 못 자고 뭐라도 틀어놔야 귀신들이 얘기하는 말소리랑 섞이니까 그럼 귀신이 혹시 귀에다 얘기했을 때 혹시 기억에 남았던 이야기? 귀에다 대고 했던 얘기 중에는 제일 첫 번째였던 거는 웃음소리 <웃음> 그리고 롯데월드나 이런 데 가면 귀신의 집 있잖아요 네. 그런 데 가면 그냥 통로 지나가는 거 말고 이어폰을로 하는 데가 있어요 바람이 그렇게 불어요 야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람 있잖아요 막이면서이이 이, 이 바람 소리까지 느껴져요. 또한 번은 이제 여자분 두 분이서 제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계셨는데 자기들끼리막 얘기를 하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 거죠. 야야 이러다 야는거 같아 이렇게 거의 매일 일주일에 한 다섯 번 여섯 번은 그런 식의 가위가 계속 되는 거예요. 이제는 스무 살이 지나고 나서 점점 심해지니까 수 없으면 잘못 자고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었거든, 진짜로. 너무 심해서 저희 집안 봐주시는 절에 가서 어머니가 스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제 삼배천에다 비방 같은 그런 걸 써서 베개에다 꾸며놓고 자는 매트리스에다 이렇게 해놓고 했는데도 3, 4일 정도는 푹 자요. 근데 그 후로는 소용이 없어요. 달마를 갖다 놔도 베란다로 넘어오고 <웃음> 여름에 베란다 문을 열어놓으면 제가 이렇게 자고 있잖아요 네. 그러면 여기서 막 넘어와요 넘어오는데 위에가 보이는 게 아니라 발만 보이는 거예요 넘어오는 다리만 근데 걔네가 방바닥을 막 돌아다녀요 발밖에 안 보이는데 분명 위에는 있는 것 같은데 눈을 올릴 수는 없고 거기에만 계속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막 돌아다녀요 근데 이게 진짜 직접 당해보신 분들은 정말 아실 거예요 정말 죽고 싶어요 진짜 너무 심하니까 뭐신딸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절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병원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랬었던 일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듣는 저희 부모님도 저도 진짜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좀안 좋은 시도도 알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해보니까 왜 사람들이 술을 먹고 뭐 물론 괴로운 사람들도 있겠지만, 뭐 그냥 뭐, 저같이 막 가위를 뭐 심하게 눌린다던가, 아니면 이런 사람들. 그런 것 때문에 시도를 하고 죽으려고 하는지를 이해가 되는 게 저도 어느 순간 그러고 있더라고요. 그거를 아버지가 보셨어요.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, 살아야겠다. 그래서 스스로 뭐 병원도 가서 치료도 받고 했는데, 뭐, 그게 소용이. 한 번은 어떤 분을 통해서 좀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데 밖기가 너무 싫었대요 그분이 이제 뭐 물어본 거죠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어떤 분이 이제 물을 건너가라 음. 물을 건너가라 음, 그 물인지 즉슨 이제 다른 나라로 가라 그래갖고 솔직히 그게 그분한테만 해당되는 건지 저한테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라도 잡고, 잡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무작정 수, 26살 때 호주로 워킹을 그냥 무작정 갔어요. 오. 혼자 갔어요? 네. 혼자 무작정 갔어요 그냥. 그 혼자 간다는 라 거에 무서움은 전혀 없었어요. 음. 여기 있다가 내가 진짜 죽겠다. 내가 나 스스로 한번더 죽이겠다.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갔어요. 어떻게 보면, 어떻게 보면 도피형이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. 었 혹시라도 뵙게 되면 빙의 현상이라는 게 네. 왜냐면 제가 호주를 가기 한그 일주일 뭐그 정도 고 아닐 거예요. 정말 친한 친구 두 명이랑 술을 먹었는데 저는 다음날 알바를 가야 돼서 조금만 먹었어요. 그, 물론 그 친구들도 조금만 먹었고 2 차로 이제 그 친구 집 중에 한명 집이 비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집에 갔는데 저는 이제 맥주 조금 먹다가 이제 소파에 잠이 들었어요. 근데 그 친구들은 얘기를 하다가 이제 바닥에서 이불을 깔고 잔 거죠.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불자리가 바뀌면 잠을 잘못 잔대요 근데 그 친구가 깨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일어나더래요 갑자기 일어났는데 눈을 감고 그 친구를 무서운 걸 믿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하는 그런 친구거든요 제가 이렇게 일어나서 친구 집 부엌을 한세바퀴를 이렇게 뱅글뱅글 돌더래요 그러더니 걔네 오빠네 방 앞에 탁 서더래요 한 3초간 얘는 그때까지 웃겼대요 쟤 목립병이 있구나 음, 일어나면 놀려야겠다 그렇죠, 그렇죠. 응, 일어나면 놀려야겠다 이랬는데, 다시 이렇게 와서 안더래요 그러다가, 다시 또 일어나서, 또 부엌을 한세 바퀴를 돌더래요. 그러더니, 이번엔 친구 방 앞에 딱 이렇게 서더래요. 그러고또 이렇게 다시 와서 앉았대요. 근데 그때부터 얘가 조금, 그러니까 깨웠대요. 저를. 야, 야, 야, 이러면서 깨웠대요. 근데 그때 제가 눈을 떴는데, 그때부터 친구가 무섭기 시작한 거예요. 제 친구는 자기 친구 눈이 아니더래요. 자기 친구 눈이 아니더래요. 근데 그때부터 이 친구가 이제 야야 해놓고 말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, 이렇게 보고만 있던 거죠 밑에서. 전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진짜로. 네 원래. 네 근데 고개를 이렇게 들더래요 눈을 뜨고 그때부터 얘가 겁을 먹은 거죠. 근데 이제 몸을 앞뒤로 막 이렇게 이러, 조금씩 이러더니 고개를 흔들었다는데 양옆으로 있죠. 까딱까딱까딱 까딱, 까딱, 까딱, 이렇게 눈을 그렇게 뜨고 <웃음> 저는 아직도 그 얘기를 믿을 수는 없거든요. 근데 그 친구가 원래 무서운 것도 안 좋아하고 믿지도 않는 친구예요. 그 얘기를 어떻게 들었냐면 제가 먼저 출근을 나갔으니까 애들 자고 있을 때좀 이따 전화를 해서 나 먼저 나왔어 그랬더니 아이 미친냐 이개같으야너 때문에 어존나무서워미친건 놀아이냐고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왜 그래? 왜 욕을 해? 나욕 먹을 짓안 했어 나 어제 뭐 했니? 나너 더듬었어? 막 이런 식지로장으로 했는데 그친구 너무 진짠 거야. 너 정신병자야고 너나 놀린 거냐고 장난하냐고 이런 서 진짜 심각하게, 예. 그 이유도 없이, 저는 이유도 없이 그냥 욕을 막, 막 먹은 거죠. 그. 기억이 없으니?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. 그러고서 막, 이렇게 하다가 화장실을 가서 한참은 안 나오더래요. 소리 같은 것도 이제, 뭐, 변기통 올렸다 닫는 응. 소리. 응. 두 번씩 정도 막, 이렇게, 쿵, 닫았다, 열었다 닫았다. 웃음 소리 같은 그런 말은 아닌데, 근데 혼자 약간. 이런 약간 이런 소리 있잖아요. 문을 닫았으니까 잘안들렸나요 근데 걔가 표현하기로는 그래요. 이러더래요. 음... 그러다가 멀쩡히 나오더니 자기를 딱 봤는데 정말 이제 잠에 취한 애 눈으로 그때는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자기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더니 다시 쇼파에 가서 아무렇지 않 똑같이 또 자더래요. 이게 호주 가기 한 일주일 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지, 호주를 갔을 때는 그... 그때는 거기 호주에서 생활할 때는 뭐별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? 희한하게 저는 조금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. 호주에서 1년 있으면서 딱두번 눌려봤어요. 그것도 정말 가벼운 그 가위 있잖아요. 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냥 몸이 피곤해서 눌리는 그 가위. 그 가위를 딱두번 눌려봤어요. 한국에 있을 때는 일주일에 다섯 번, 일곱 번, 막 여섯 번막 이렇게 눌리던 게호주는 얼마 정도 있었어요? 1년 있었어요, 1년 제가 그쪽에서 살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일자리 제의가 들어와서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예전보다는 그렇게 수위가 높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가끔 한 번씩 눌릴 때그제 동생이 하나 있거든요, 남동생이 근데 그 동생이 참 착한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동생이 저를 최근에 이었어요. 최근에 한 4개월 전? 제가 지금 따로 나와서 한테 본 집에 가서 자다가 가위를 돌면서 소리를 지는 거예요. 깨면서. 음. 깨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그때 동생이 하를안 자고 있었던 거죠. 막 뛰어서 동생이 왔는데 그때 제 모습을 보고 저한테 그러더라고 누나 미안해. 누나가 여태까지 한 말이 네가 관종이어서 그런 줄 알았어. 네가 관심받고 음. 싶어 그런 줄 알았어. 몰랐어 미안해. 동생이 제가 가해 돌린 직구나 이런 걸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. 그냥 쟤는 그냥 연기다. 관종이다내 응. 누나지만 참 관심 받고 싶어 저런다. 제일 최근에 있었던 뭐 그거는 어느 정도? 그거는 그 제가 누워서 자고 있는데 저랑 같이 사는 친구가 있어요. 그 친구 응. 모습이 그 친구가 나 잘게 이러고 제가 누웠는데 어 알겠어 자 이러고. 가, 가는 걸 봤거든요. 그냥 뭐 화장실을 가는 걸 봤어요. 화장실을 가는 걸 봤는데 난 잠깐 잠들었는데 갑자기 확 눌리는 느낌이 있잖아요. 눌리는 느낌이 들어서 눈을 이렇게 딱 떴죠. 저 눈부터 뜨거든요. 눈부터 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좀 보여야 안심이 돼요. 조금 들 무서워요. 봤는데 그 친구 화장실 간다던 친구가 제 머리맡에 이렇게 서가지고 저를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해? 이런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아... 내 친구 아니고 아난또 눌렸다. 그냥 머릿속에서 울리는 목소리였겠지만 꺼지라고 계속 소리를 질렀던것 같아요 그러고서 깼어요 음. 그게 제일 최근 혹시 이 무당을 찾아가보고 그러진 안했나요 해봤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찐으로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다 아시죠? 찐은? <웃음> <웃음> 일찐 이런 거 너는 1.5찐이야 이러더니 라고그부예야 했더니 마이콜 이런 분처럼 또치 마이콜처럼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약간 마이콜처럼 보이고 평소에 보이거나 들리거나 뭐 대화를 할수 있다거나는 아니지만 좀 굳이 신내림을 받지는 않아도 되는데 조상덕을 좀 많이 받아야 되고 약간 그런 게있요저딱 들어가니까 하는 말이 그 말씀이더라고요. 야너 들어오니까 향 빨리 타는 거보게 혹시 가족분들 중에 그렇게 무당을 이렇게 가신 분이 계세요? 저도 그거를 물어보려고 엄마한테 물어봤어요. 정말 차라리 그러면 마음이라도 좀 편하게. 음. 엄마는 없다고, 계속 없다고는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랑 약간 비슷하게 꿈을 잘 꾸시는 분이 계세요. 저희 셋째 큰아빠가 꿈을 그렇게 집안에 무슨 일이 있거나 이러면 꿈을 잘 꾸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나 혼자 분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분명 지금 이게 위쪽으로 누가 꼭 계셨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. 저는 근데 그럴 것 같기는 해요. 왜냐면 이게 가위뿐만이 아니에요. 사실 좀 꿈도 막 꾸는데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날 꿈꾸고 그뭐 호랑이 꿈을 꿨는데 처음에 눈만 봐도 딱 호랑이 다라는거 알잖아요. 꿈에서 깜빡하니까 이제 피 눈물같이 이렇게 똑 흘리더라고요. 하얀 산이었거든요. 하얀 눈 덮인 산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눈을 깜빡 감았다 떴는데 호랑이는 없고 핏자국만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따라갔는데 갑자기 이제 눈 밑으로 몸이 쑥 들어가는 거죠. 그러고 깼어요. 근데 그날 멀쩡하던 저희 집 강아지도 막 갑자기 막 토하고 아빠와 화장실에 계시는데 갑자기 전화를 받으셨어요. 화, 학교 가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왜? 막 이렇게 그러니까 느낌이 이상한 거죠. 근데 당시에 아버지한테 말씀드릴 수가 없죠. 이런 꿈을 꿨다. 그래서 그냥 학교를 갔는데 중간에 연락이 오셨어요.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. 저 제가 나가다 놀까봐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. 엄마 어디야 이랬더니 어 엄마 어디 왔으니까 저녁에 들어갈 거야 밤에 들어갈 거야 자고 있어 그래서 잤는데 돌아가신 외증조 할머니 꿈을 꾼 거예요. 돌아가신 외증조 할머니는 아흔 몇달그 완전 장수를 좀 하다 돌아가셔서 할머니를 너무 오랜만에 꿈에서 뵙고 좋아서 할머니 어디 가 이랬는데 말 없으시게 이제 강아지. 그 우리가 있거든요. 몇 마리 안 키웠었어요. 근데 거기다 밥을 막 주시더라고요. 근데 지팡이 짚고 밥을 막 주시고 전 따라 할머니한테 갔는데 할머니가 할머니 어디 가냐고 따라가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저렇게 우리로 밀어내시고 문을 탁 닫아버리신 거예요. 근데 우리가 무릎까지 밖에 안 오는데 이상하게 여기를 못, 못 넘어가겠어요. 그러고서 뒤에 있는 나무에다 지팡이를 딱 내려왔는데 그 나무는 감나무가 감나무더라고 감이 어마어마하게 열렸어요.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그 윗길로 해주 올라가시더라고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엄마가 이제 새벽에 왔는지 이렇게 오셨더라고요. 새벽데 엄마 나왜준줄 알고 꿈꿨다 이랬는데 엄마 반응 이상한 거예요. 보통은 너또 이상한 소리 할 거면 가라고 막 이러시는데 보통은 할머니가 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. 제가 감나무 얘기잖아요. 그게 저 어리 저 태어나기 전부터 죽은 나무였대요. 저는 거기에 뭐가 열리는 것도 본 적이 없거든요. 음. 내가 엄마 그게 원래 감나무야? 그랬더니 감나무가 봤대요. 너 사실 어제 할머니 제사였다고. 네가 하도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말을 안 했는데 할머니 제사 시골 갔다 왔다고. 너 할머니 따라갔으면 너 큰일 날 보겠다. 이 얘기를 다 가시는 거예요. 아 근데 지금도 이런 일을 겪고 있다니까. 아 이제 음, 그러니까. 습관이 됐어요. 술 먹는 거. 음. 느낌이 이제는 너무 이걸 오래 당하다 보니까 자기 전에나 아니면 집에 들어갔을 때 느낌이 달라요 공간마다의 느낌이, 전에좋 오는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물론 아시겠지만 어떤 방은 되게 들어가기가 싫어요 기분이 나빠요 공기 자체가 싫어요 똑같은 공기 거기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사람 사는 집도 음, 음. 그런 것처럼 아휴... <웃음> 아무튼 아, 진짜 힘내시고 아유. 자, 여러분들, 그, 지금, 이 상큼이님 사연 이야기를 처음에 통화를 듣고, 여기가 목포에서 서울까지 내가 온 거거든요. <웃음> 이야기가 좀 레전드다 보니까. 자, 좋아요랑 좀 구독, 이렇게 좀 많이 좀 눌러주시고. 오늘 <웃음> <웃음> 아, 이야기, 네, 정말 시간 바쁘신 시간들에 시간 내줘서 아, 여기까지 감사합니다. <웃음> 자, 사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아, 시청해주셔서 아, 정말 감사합니다. 아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필수.